자, 이제 오늘부터는 환란의 시대를 준비하라. 살아있는 가정 교회, 마지막 때 지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이에요. 교회의 정의와 그 살아있는 그 교회의 정의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건물일까요? 요즘 정말 뭐, 교회하면, 정말 대형교회 하면은, 의리, 의리 완전 휘황찬란한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고, 많죠. 그럼 이런 멋진 건물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설교를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이나 어떤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운 이런 찬양대를 말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좋고 또 우리가 교회에 가면 예배를 드리면 쉽게 접하는 것들이지만 교회 본질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회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교회, 그, 교회라고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조직,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의 예배,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진행하도록 세운 건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교회 다녀셨으면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쯤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이 말씀에서 나오는 교회는 어, 건물이 아니고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에클레시안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에클레시안,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그리스어로 로밖 밖으로, 밖으로 불러 모으다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초를 성경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이렇게 딱 성경에서 정의를 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또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은 뭐였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광야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그 성막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교인들이 들으면, 들었을 으면들때 아주 그냥 놀랄 말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 하나님의 성령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근데 성전이 한, 우리의 몸이니까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자, 1장 2절 굉장히 중요해요. 어,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 구절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 처에서 우리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처럼 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이 밝히는 교회에 대한 정의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모임이죠. 그런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대로 시작된 교회는 고린더 전사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계속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자라났어요. 교회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잉태를 하고 그 교회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명력이 사도 행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려고 그리고 각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려고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뭐 해방신학을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그런 공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유무상통 서로 네건내 것이 없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자발적인 그런 나눔이 이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런 자발적인 나눔과 사랑이 있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어떻게 했어요? 저절로 전도가 됐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 더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죠. 사울이 스테반을 죽이고 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는요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무명의 각 성도가 예수를 전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런 이름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서 세운 게 바로 안기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안기옥 교회는 특별한 쓰임을 받았죠. 이방인 전도의 쓰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데 굉장히 헌신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안기옥 교회가 굉장히 우리의 롤모델이 되는 것이 이 안기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처음 크리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이 안기 교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보편적인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쟁이 뭐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뭐 정광호 목사님이 예수를 믿어도 믿으려면 곱게 믿지 어? 미친놈처럼 믿는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교의 사람들을 그 당시에 예수의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비웃음을 들을 정도로 당시에 안디옥교의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도행정과 그 바울서신서를 잘 읽어보면요 바울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잃어버린 영혼을 회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집합적으로 증거하는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였는데, 자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단순하게 그 바울의 그 전도 목표는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뭐 고통에서 이렇게 해방시키는 거 그거가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목표는 어디에 있었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바울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공동체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이런 공동체가 세워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그 신약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의 교회하고는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건물 알아보러 다니죠. 뭐, 작든 크든, 지하든, 뭐, 건물 위층이든, 일단 건물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었고요. 철저하게 살아있는 가정교회 중심이었어요. 자, 그리고, 단순하게 그 가정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냥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친교, 선교, 구제, 성김, 나눔, 지금 교회의 역할들을 모두 다이 가정예배 가운데 가정공동체에서 전부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시대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 교회가 썩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초대 교회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성경적 증거고요. 자, 이렇게 초대 교회 많은 어 교회가 이렇게 핍박의 대상이 되긴데 이런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의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어떤 변화가 찾아오느냐 어, 성직제가 생기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그 1세기에 속 사도시대 때 그리고 어, 사도시대 때까지는 성직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영적권이 중심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다 함께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도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교사,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돕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뭐 예언하는 자, 복음 전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는 직분대로 자기의 은사대로 함께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그때 안교 감독이었는데요. 감독제를 강조하죠. 그리고 감독이 없으면 침례도 성찬도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니골라당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성직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성직이 제도화 됐고요. 어떤 성찬 중심의 그런 굉장히 중시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D 312년에 비로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본인든 개종했다고 해요. 그런데 개종을 하고 밀라노 칭영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어떤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했을 때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구원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보고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박해가 없어지고 이때부터 이제 지상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탈선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돼요. 자, 어떤 그래서 교회에 가정에서 모였던 그런 교회들, 뭐 가정에서 인원이 좀더 많아지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적당한 공간을 물색하거나 이런 일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교회라고 지칭되는 그런 건물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제 이 시기라고 보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원래 이교도의 대제사장이었죠. 바로 미트라 신교였어요. 태양신 숭배자였기 때문에 많은 이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성전을 자신도 갖고 싶어 했어요. 교회도 그런 성전을 짓도록 했어요. 그게 이제 바슬리카 양식의 교회들이 탄생되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 뭐 재단과 그리고 회중석으로 이렇게 나눠진 강당형의 그런 구조들. 이걸 바실리카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가 이때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건물과. 함께 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그리고 관습 이교 제도 이런 의식들이 혼합돼서 이제 예배 속으로 막 파고 들어요. 결국 진리가 차츰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종교만 남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어. 언더그라운드 교회라는 책을 읽다가 로빈 마이어스 이제 UCC 소속의 이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콘스탄티누스가 공인했던 그 시대, 기독교가 공인된 그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깨어보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침대였다. 자, 너무나 간단하게 딱 정의를 하고 있는, 데, 있는 건데요. 어제까지 온갖 멸시와 비난을 받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돼버린 거예요.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밀어준다는 그런 소식이 쫙 들리니까 로마 전역에 어떤 있었던 그런 권력들이 교회에 이제 줄을 대기 위해서 쫙 교회에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줄서기를 시작하고 교회로 막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해죠황금이 어? 교회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님한테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사단보다 제가 볼 때는 한수 위에요. 영광을 보여주지도, 않,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만국의 영광과 물질을 교회한테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그대로 엎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한테 무릎 꿇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였고요. 콘스탄티누스 자신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선언을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거나 토를 달지 않았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종을 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부인을 죽이는 악행도 서슴지 않고 하는데요. 이런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13번째 사도라고 이제 로마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이 당시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찬 기도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 각 나라의 지도자와 함께 조찬 기도회를 열죠. 근데 여기서 제대로 된 직원을 하는 목사님이 계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어떤 처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황제가 결정한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처형을 받아요. 기독교가 기독교를 죽이는 일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어, 가정교회라는 책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적어봤는데 자기를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국가라는 제도와 결혼하게 된 교회는 문화를 거스르고 이 세상의 패턴과 구별되어야 하는 선지자적인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혼이라는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가와의, 국가의 권력과 손을 잡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가 국가의 권력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독교 공인이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교회의 결혼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실제로 이 기독교 공인이 일어난 이후에 대부분의 그 드러나 있는 교회들은 생명력이 전부 다 상실되어 버렸죠. 교회가 유일한 생명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신랑, 그러니까 교회가 유일한 생명이고요. 또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국가를 택하는 순간에 이제 지상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뿐이 없는 거였어요.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래서 3, 4세기에 이제 교회가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거침없이 이제 세속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성도 교제 중심에서 형식적인 교회 중심의 교회로 탄생되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거스틴이 등장을 해서 어거스틴이 이제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오직 교회만이 성년, 성예전에 의해서 구원을 준다. 교회만 구원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재판의 기초를 형성하는 종교재판의 밑거름이 되는 이론이 돼요. 그리고 어, 성직 계급화 됐고요, 교회 건물화 됐고요, 가정 교회 모임이 불법화가 됐어요. 가정에서 교회를 교회 모임을 이제 성도들 간의 모임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인숭배, 성상숭배 이런 이교도의 그런 행위들이 교회에 전부 들어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의 이론을 밑바탕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커지면서 중세시대에 이제 종교재판이 공식화되기 시작해요. 이 종교재판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악나라고요또 악마적인 행위였어요. 역사가들이 약 600년 동안 이 중세시대의 종교재판으로 약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면 어마어마한 이런 고문을 당하게 되죠. 뭐 불에 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 보면 알수 있지만 정말 보기에도 끔찍한 그런 고문 기순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언맨이라는 거, 철갑천이라는 거, 가운데 한번 봐보세요. 철갑 그 바늘 의자에 사람을 안게 하고요. 그막 바늘이 속에 가득한 그런, 음, 아이언 메이드라는 그런 곳에 사람을 놓고 이렇게 닫는 그런 끔찍한 행위가 자행됐습니다. 뭐 어마어마해요. 뭐 손톱이나 뭐 이렇게 뭐 발가락을 뭉개는 거 이런 거는 너무나 당, 뭐 기, 기본적인 거고요. 뭐 귀나 입에 끓는 납을 갖다 이렇게 붓기도 하고 살점이 튀는 멋진 채찍질을 하기 하고 눈을 빼는 그런 일도 자행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 재판 때문에 어, 이런 로마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대항했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이단자 그리고 마녀로 몰리면서 대량 학살당했던 게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가장 악랄했던 게 이제 정치적이고 악랄했던 게 알비 십자군이에요. 이 알비 십자군은요. 1209년에서 1229년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 12세기 중엽의 알비 근처의룸베리트 교회 회의에서 이 공판을 해보하면서 시작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 목 적타가 됐던 것이 바로 불가리파, 카타리파, 뭐 파타림파 이런 알비 지역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알비파라고 불렸던 어 말씀 사역에 헌신했던 그런 순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재주의로 몰아가지고 이때 이제 처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알비 십자군한테 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학살됐고요 그리고 또 400명이 산채로 불에 태워져서 죽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인원이 죽었던 게이 알비 십자군인데 20년간 이 알비 십자군 전쟁을 해서 100만 명 정도가 학살당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요 성경대로 신자의 어떤 침례라든지 또 교회 교회 건물의 불필요성을 주장한다든지 십자가와 성상숭배를 거부하거나 한다 화채설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뭐 기도와 선행으로 죽은 자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다 죽여요 자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어, 로마 카톨릭이 피팍할 때도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들은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사인데요. 어, 많이들 막 이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피팍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살아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생명력으로 그 꽃을 피웠던 이 생명력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라 거예요. 왜 이런 생명력을 얻어야 됐냐? 지금이 우리가 뭐 박해받는 시기냐?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얻어져 있는 이런 시기인데, 왜 우리가 이런 생명력을 굳이 공부하고 또 알아야 하고 그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바꾸고 도전해야만 하는가? 자, 여러분, 오픈도 성교에 지금 이번에 발표된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예요. 물론, 북한이 부동의 일이고요. 그리고 조금 놀라운 것이 중국이 27위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은 그런 이슬람 국가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나라로 지금 계속해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박해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왜이 마지막 때에 지하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살아있는 가정교회를 훈련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요. 핍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을 오면서요. 오가면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처럼 극심한 핍박이 올때 살아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가 형성된 것이 지하교회인데요. 이 지하교회가 어 핍박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잘알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이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봐 보세요 지금 중국 제가 아까 그 중국 지하교회가 27위에 올라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 중국이요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지하 교회를요 엄청나게 겨냥해서 지금 핍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중국의 교회 핍박은요 핍박이 좀 강할 때도 있었고 약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이죠 2018년 2월에 종교 사무 조례라는 것을 중국에서 전면 시행을 하게 돼요. 이 중국 사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중국 정부는요. 예수교회와 전쟁 중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에서 직접 선포를 한 거예요. 2018년부터 과 지금까지 중국 전역의 교회들이 교파, 교단 불문하고요. 정부에 등록된 3자 교회까지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3자 교회까지 모두 다 감시의 대상은 물론이고 전부 뭐 십자가를 다 끌어내려갖고 불태운다, 불태우고요 그리고 교회를 철거하고 이런 일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철거를 항의하는 목사님 부부를 갖다가 불도저로 그냥 밀어버려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빠르게 추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뭐 19년째 일이에요. 그 전에도 일이었을 거예요.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어,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있는데 성경이 발견되는 것만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일 것이 발견 발견이 되면 무조건 공개 처형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끔찍한 학대를 받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지금 지하교회 성도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는 라 그런 보고가 있을 정도로 오히려 최근 북한의 지하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북한과 중국의 사례만이 아니에요. 지금 무슬람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요 기독교 박해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그런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산권과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이런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하 교회와 유사 지하 교회 그러니까 북한의 지하 교회처럼 유사하게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거든요. 뭐 이란이라든지 파키스탄 그리고 뭐 인도, 나이지리아 엄청나게 지금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핏박의 패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일부 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는 안심해도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핏박의 패턴이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은 이가 우리가 앞으로 겪을 일이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신약시대에서는 로마와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황권과 로마 제국이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또 이런 핍박의 패턴대로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배도안 교회, 두 짐승, 정치세력, 이 교회와 정치세력이 결탁해서이 핍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돼 있다는 것을 지금 게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핍박의 역사고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어 이런 핍박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이제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1973년에 예언적인 선포를 하시는데요 잠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ee rising a super world church I see the formation of a super world church council consisting of a union between liberal, ecumenical, protestants and r o m a n Catholic church Joining politically, hand in hand, to create one of the most powerful religious forces on earth. And this union is going to start as a cooperative charities program and it will end in a political union. This visible super world church is going to be spiritual in name only, freely using the name of Jesus Christ, but will in fact be anti-Christ and political in many of its activities. This powerful church union will be deeply involved in social action, tremendous charity programs and ministries of compassion. Its leaders will make statements about meeting human needs. They'll send out a call for social action, political intervention, and a greater voice in world affairs. There's going to be, fourthly, a sudden mysterious chain of events. Just when it appears the ecumenical movement is nearly dead, a rather mysterious chain of events will bring about the framework for this union. Rome is going to insist upon and receive concessions from the Protestant ecumenical leaders. The Pope will be considered more of a political rather than a spiritual leader of this church union. Protestant leaders of the ecumenical movement are going to insist upon and receive concessions from Rome. Protestants will not be asked to consider the Holy Father as the infallible head of the church. They accept his political leadership without accepting h i s low as Peter's successor. Now I'm not suggesting that the Pope or any of these church leaders involved in the super church will be engaging in Antichrist activity. The Bible talks about something about that line, but I can't get into it now. The Bible, as far as I'm concerned, though, I see something that frightens me to the very core of my soul. I see an army of career people invading the most influential post in the super church. They're going to be ungodly Antichrist people. obsessed with the idea that this super-church must become a big political power strong enough to defeat anybody who opposes its actions. And while those who are in leadership are speaking about miracles and love and reconciliation, these hirelings who work under them are going to be harassing and persecuting every religious organization that does not come under their leadership. Next, occult practices within this church. I believe this super-world church will condone certain occult practices. They'll set up study committees to defang the devil and r e make his image into one of a non-entity, bland, someone not to be feared. Now, in some of the most respected, wealthy churches in America, seances will replace prayer meetings, and that's already happening. More and more ministers are going to be intrigued by the supernatural claims of the spiritualist and satanist groups. And I see the day coming when certain ministers who've never been too close to Jesus will get very close to the devil. Satan is going to appear as an angel of light to deceive if we were possibly elect the elected chosen of God. Satan's own ministers will appear as these angels and they'll try to spread the message within the church that the enemy, Satan, is not to be feared. The superchurch will never officially accept your cult practices outright, but p h o l o l o g y fortune-telling and horoscopes will be widely respected and accepted. Now, listen closely, next I see the rise of another super-church, a supernatural, invisible church, a union of deeply spiritual followers of Jesus Christ, bound together through the Holy Spirit, mutual confidence in Christ and His Word. This supernatural church of two believers will become a kind of underground, church, and will include Catholics and Protestants of all denominations, young and old, black and white, and people of all nations. And while this visible super-world church gains political power, this invisible body of believers will grow tremendously in spiritual power. This power will come from persecution. The persecution madness that's coming upon this earth will drive these Christians closer together and closer to Jesus Christ. 자, 지금 이제 이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이 이두 종류의 세계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정치적 기반을 가진 슈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개신교, 뭐 자유주의, 세계교회 운동, 뭐 로마 카톨릭 다 연합을 하죠 다 연합을 해서 지구상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의 함께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요. 처음에는 자선 사업으로 시작되는데 나중에는 정치 결합이 될 확률이 높아요. 계속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뭐 지도자들은 기적과 뭐 사랑, 연합, 평화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른 모든 종교 단체들,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자라고 이미 선포를 했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 근본주의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성애. 이들은 환영하고, 환영할 뿐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연합해요. 그리고 목회자, 동성애 목회자들을 임명하고요. 이 도, 동성애자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동성애 교회를 계속해서 더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또 영적인 기반, 성령의 영적 기반을 성령의 영성을 기반으로 한 슈퍼 교회가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데이비드 워커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어두 번째 슈퍼 교회 영적 기반을 한어 슈퍼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하여 만드는 교회 그런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구성자가 되는 이 교회는요 일종의 지하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 아래 유기적인 통합을 하고요 어, 연합의 목적은 무엇이냐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연, 연합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그렇게 마지막 순교의 사역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증하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 슈퍼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동성애도 거부할 거고요. 마리아, 교황 다 인정하지 않겠죠. 오직 진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핍박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이 핍박이 밑거름이 돼서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지금 나타났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먼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1973년에 데빌 월커스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그 교회들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흥하는 교회, 배도의 앞잡이 종교통합 다원주의죠. 자, 종교 다원주의는요 지금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요. 많은 교단과 목사님들이 요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성도들이 이 사실 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종교다원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WCC 가입한 거 우리 회개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탈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를 깨우치지 않으면요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구원을 목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그런 교회에 맡길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지금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연합해요. 뭐 기독교만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뭐 토속 종교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종교들과 다 연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WCC만 부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사회비 교회하고 가나안 교회. 여러분 사회비 교회는 잘 아실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자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니까 사회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회비 교회가 왜 부흥을 하냐.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요. 교회가 개독교회예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 예전에 안기옥 교회에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이었지만 지금 크리스찬은요 아,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완전히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그걸로 다 나의 역할과 모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끝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또 무엇과 싸워요? 주체 사상 주체 사상은 요 여러분 세계 종교 10위에 올라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지금 왜 청와대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냐 저 수국 꼴통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의 영은 철저하게 사탄의 영이라는 것을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지금 그 공산주의의 영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몸부림 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가난 교회 있어요. 가난 교회 뭐냐?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교회가 이 모양이라 보니까 아우 나 교회 안 다녀. 어? 교회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질 않는데 교회 나가서 뭐해? 하고 이렇게 안 나가는 학생들 교회 안 나가는 학생들 교회라는 것을 없이 사는 그런 전혀 나는 나홀로 신앙. 어? 내가 신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에 썩었어. 우리 교회, 우리 교단, WCC 목사님 가입했어. 내가 말해도 통하지 않아. 맨날 번역만 외치고 축복만 외쳐. 맨날 또 이번에 또 성전 다시 건축한다고 헌금 많이 내라고 해. 나 이런 교회 못 다니겠어. 나가 안 다니고 말지.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어? 그냥 성경 가끔 읽고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그냥 똑바로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 교회로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요 이렇게 교회의 핍박이요 공산주의라든지 모슬림 사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동성애 평등법 LGBT 평등법 미국에서 통과되면서 통과될 위협 위기에 지금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 올해 신문, 이제 어, 자, 지난달 신문, 5월달 신문인데요. 종교의 자유를 위협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이 오히려 평등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동성애 결혼 주례에 거부한 목사님 투옥하고 벌금 위협받았고요 그리고 또뭐 동성애 앞으로 이거 ACR, 이제 캘리포니아 남가주주에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될 예정에 놓여 있는데 이 ACR-99라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 반대 설교 할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동성애 상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전환치료 이런 거 권하는 거안 되게 돼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미국의 어떤 이런 동성애 물결이나 이제 크리스찬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넓혔을 때 계속해서 구속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됐는데요. 자, 이분도 이제 케빈 코크란이라는 이제 소방국장이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이제 성경책 신앙서적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글을 썼다고 해서 소방국에서 경질이 되죠. 그리고 뭐 생일 축하 케이크도 안 되고 꽃 만드는 것도 안 된다고 했다가 다 처벌받거나 벌금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클런턴, 이제, 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이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연방정부에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일부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 다행이다. 이제 거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처하지 못하면 더 강력한 국가의 권력으로 우리를 갖다가 짓누르고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핍박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에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분명히 엄청난 박해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핍박받는 교회와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교회는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요 점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어요 시스템, 시스템화된 교회들이 계속해서 주류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소리를 들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란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어떤 진리나 성령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고 오히려 침묵해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 무너진 교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스템화된 교회에서 성령이 뛰쳐나오죠 그렇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뭐 그곳에서 이제 참된 신앙인지 알고 계속해서 머물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과 염소로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져요 천국의 속할 자, 지옥의 속할 자가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또 어떤 교회를 믿고 있나요? 진리와 성령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의 몸된 교회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시스템, 시스템화된 교회, 즉 사단의 처소인가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진리와 성령으로 늘 점검해서 지금 회개하고 만약에 내가 잘못된 곳에 서 있다면 그곳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진정한 교회의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 환란을 준비해야 해요 당장 여러분이 어떤 가정교회나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이라면 마지막 때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건 초대 교회 사람들은요.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믿었어요.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지금 갖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살아있는 가정교회, 그냥 가정에서 드린다고 저는 요 지하교회라고 했을 때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지하교회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그게 다 가정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교회에 있더라도 그리고 설사 내가 가정에서 내 아이와 내 남편과 혹은 나 홀로 예배를 드리는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리고 엄청난 핍박 속에서 정말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모임과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